아, 이걸 매실청 담근다고? 응. 음, 이걸 매실하고 설탕을 일대일로 넣어. 응. 그럼 매실이 20kg니까 설탕도 20kg. 응. 아유, 매실이 좋네. 싱싱해 보이네. 음, 이렇게 음. 청매실 최고 좋은 거야. 싱 음. 이제 씻어야 돼? 씻어야 돼. 음. 몇 번이나 씻어야 돼? 두번 헹궈야 두 번? 돼 음. 이거 10kg까지는 가만있어 봐 이제 건져서일일이 헹궈서 해야지 아 이렇게 5kg씩 딱딱 분리해서 응. 담으려고? 응 음. 병에다 으니까큰 데다 으면한 번에 넣어버려도 되는데 음. <웃음> 이렇게 다두번 헹궜구나 음. 음. 이래가지고 음. 일일이 이거 꼭지를 다 따야 돼응 음. 꼭지를 따야 된다고? 음. 아, 아, 그렇게 꼭지를 다 따? 응. 음, 다, 이거, 이 꼭지가 안 좋대. 씨처럼 음. 독소가 있어. 매실 그러니까, 꼭지에? 네. 씨도 100일이 되면 떠야 된 이유가 이 속에서 독소가 나와, 씨에서. 음. 그러기 때문에 100일을 딱 하는 거야. 꼭지도 다 일일이 다 따야 돼. 우선 5kg 하는 거 보여주려고? 응. 응. 물이야 금방 빻지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따졌네. 꼭지가? 응. 응. 어, 이, 과, 매실도 과일 씻듯이, 음. 그 나무에 아무리 약안 온다지만, 이제 씻으면서, 부어 물이 나오면, 그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씻어야 돼. 음. 두 번, 세 번. 꼭지 다 땄네? 음. 어. 물기 빼고, 어, 여기다 집어 넣어야지. 음 통에다? 음. 아, 이게 유리병이 아니구나. 유리병도 있는데, 저기 이거 따야지. 중간중간 이게... 설상을 넣어야 응. 되는구나. 음. 3kg짜리 이고 5kg 넣 이거 또 집어넣어야지. 일단 2kg를 더 넣어 놓고 1kg만 빼야지, 여기서 이게 5kg야 음, 우선 매실 음. 5kg, 설탕 음. 5kg 넣는데 음. 통이 남네? 음... 통이 커서? 통이 커서 음? 5kg 더 넣으려고 아, 한 통에? 네. 음. 5kg 들어가겠네 음. 다 들어갈까? 응다 음, 들어가네 이게 시크릇짜리인가 이게 통이? 응시크릇짜리 아까 1 k g 도거었고 저도 2 k g 를 냉구면 돼 이렇게 꽉 차면 넘치는 거 아니야? 안넘치 어. 설탕이 너무니까 너무 꽉 채웠다 됐어. 이게 내려가 이제 다 이게. 김치 절이듯이 소금 들어가면 절이듯이 이것도 설탕이 들어가면 다 내려가. 됐어. 음. 넣을게. 이건 유리병이네. 응. 음. 음. 여기도 이제 한 5kg 들어갈까? 응. 음. 아까 그러니까 2kg 남은 거 여기다 부어야지. 음. 이건 갈색 설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음. 흰색 설탕 밖에 없으면? 흰색 설탕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거이도 이게 백색보다 좋다그러니까 이걸 넣는 거지 그렇게 켜켜이 중간중간 마다 설탕을 넣어야 되는구나 음. 그냥 큰 통에 5kg 넣고 설탕 5kg 넣고 흔들어 버려도 되겠네 그래도 되고 이거 딱 5kg 들어가네 응 이제 설탕을 사이사이 을 거야 이제 좀 흔들고 넣어야 되겠다 잘 들어가게 그걸 버물러서 또다 넣어봤어 항아리에 큰지 다 집어넣으면 몰라도 음.. 한 번에? 응 병에다 하면 안돼 그리고 노, 녹으면 또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 아.. 딱 5kg 맞게? 응좀 음. 흘러내리면? 응다들어가지쏙 내려가면 다 20kg 다 담았네? 응 음, 이게 10kg 응 음. 이게 3kg가? 인 5kg. 5kg. 이게 3kg. 3kg. 저게 아, 2kg. 아, 이러면 이제 1년 내에 먹어? 응.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100일 있다 떠. 아, 100일 이걸 있다. 그걸 8천에 C C S에서 독성이 나오니까 응. 딱 100일만에 떠야 돼. 100일 뒤가 이 날이야. 아, 다 건져내야 되는구나.